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오른팔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려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내용은 오른손 사용방법이 아닌 오른팔 사용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동작을 하실 때 손이라는 장근육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큰 팔이라는 동작을 사용함으로써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내용이지 절대 이 동작을 손목으로 해주시면 안 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제 필드에 나가서 공이 똑바로 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뭐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오나 페이드를 만들어쳐서 똑바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이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공이 오른쪽으로 가거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공이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어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간단하게 써먹을 수 있는 작은 팁 같은 필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꾸준히 연습을 해주신다면 은이 어 동작을 그냥 내 몸에 바로 익혀서 그대로 쭉 스윙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후이나는 대부분의 큰, 가장, 가장 큰 원인은 클럽 페이스가 닫혀 있어서예요. 네. 클럽 페이스가 닫혀있고 왼쪽을 보니까 당연히 공이 왼쪽으로 가겠죠. 자, 다만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닫히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덮어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혹은 지나치게 인사이드에서 들어오면서 손목에 스냅을 너무 강하게 쓰면서 클럽 페이스가 순간적으로 닫혀버리는 동작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은 바로 이 닫혀있는 클럽 페이스를 열어주는 그리고 덮어치는 동작을 조금 더 방지해줄 수 있는 동작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백스윙을 올라간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들어가게 될때 자, 덮어치는 분들은 대부분 체중이 오른발에 남아있고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면서 다운스윙이 시작돼요. 자, 그럼 내가 공을 어떻게 치더라도 체중이 왼쪽으로 넘어가더라도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가 공을 덮으면서 임팩트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치면 어떻게 치든지 간에 공이 낮게 왼쪽으로 빠져버리겠죠. 여기서 내가 팔로스루를 아무리 뻗어내도 아무리 내가 여기서 땡기면서 깎으려고 해도 이미 들어가는 궤도 자체가 바깥쪽에서 덮듯이 들어가기 때문에 옆으로 땡겨지면서 공이 왼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분들은 다운스윙을 시작하실 을때 똑같이 어깨가 덮어들어오더라도 오른팔 팔꿈치가 내 명치 쪽으로 오면서 오른팔 팔꿈치에이 바깥쪽 부분이 내 명치 쪽으로 들어오면서 오른팔 팔꿈치 접히는 안쪽 부분 그리고 오른손 손바닥 이두 곳이 내 정면을 바라보게 공을 향하는 게 아니라 내 정면을 향하게 만들어주면서 다운스윙을 들어오면 은 아무리 바깥쪽에서 들어오더라도 클러 페이스는 지금처럼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게 돼요 혹은 스퀘어로 들어오게 되거나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공은 왼쪽이 아닌 중앙 혹은 오른쪽으로 출발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은 바로 훅을 잡아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때 오른팔꿈치가 굽은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어깨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오른팔을 이렇게 비틀어 주면 은 어깨가 앞으로 치고 나가는 동작에 반대되는 동작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덮어 치는 것을 줄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굽혀서 들어오게 된다면 내가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몸을 좀 써야 되겠죠 자이 동작을 조금 더 확실하게 가져가고 싶다고 라 하시면 은 오른팔 팔꿈치를 명치 쪽으로 붙여줄 때쭉 길게 펴주면서 해주신다면 조금 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깨가 아래로 떨어지거나 앞으로 튀어나가는게 적어지면서 페이스가 열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이 작은 동작 하나만 가지고 팔꿈치를 명치 쪽에 붙이면서 팔꿈치에 접히는 안쪽 부분과 손바닥을 내 정면 쪽으로 향하게 하는 동작을 함으로써 우리는 덮어치는 동작과 훅을 동시에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가 필드에서 갑자기 공이 슬라이스가 날 때는 정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봐요. 릴리스도 강하게 해보고 좀 덮어치기 위해서 몸을 돌려도 보고. 자,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슬라이스는 더 심하게 나는 경우가 좀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우리가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자, 이 오른팔 팔꿈치를 방향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공을 향해서 대각선으로 여기서 자 백스윙 탑에서 오른팔 팔꿈치부터 공까지의 가상의 직선을 하나 그려놓으시고 여기서 오른팔 팔꿈치로 저 공방향으로 쭉 펴보내주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되거나 약간 닫혀서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스윙 간 상태에서 오른팔꿈치에서 공까지 직선에 가상의 선을 그려놓고 그 선을 따라서 쭉 뻗어주는 동작을 해주면서 멈춰버리면은 공은 아주 쉽게 왼쪽으로 빠지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렇게만 한다면 공이 낮게 왼쪽으로 가겠죠. 자이 상태에서 공을 좀더 띄워서 멀리 보내려고 한다고 라 하시면은 자이 오른팔 팔꿈치가 가 상의 선을 타고 공쪽으로 뻗어질 때 나의 왼쪽 사이드가 타겟을 향해서 이동이 아닌 오픈을 해주신다면은 클럽 페이스는 닫혀서 들어오면서 몸은 오픈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클럽 페이스는 스퀘어로 들어오면서 좀더 이렇게 중앙으로 나가는 공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번공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탑볼이 맞으면서 컨택이 깔끔하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네 이렇게 조금 더 훅이 나고 슬라이스가 나는 걸 방지를 하면서 조금 더 쉽게 공을 칠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오른팔 팔꿈치의 움직임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냐 명치 쪽으로 붙이면서 정면을 바라보게 하느냐 혹은 공을 향해서 과감하게 뻗어주면서 나의 몸을 열어주느냐 도, 필드에서 하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우리는 어 방향성의 문제를 조금 더 손쉽게 잡아가면서 조금 더 필드에서 쉽게 공을 치실 수 있으실 거예요